그리 기불보늘력 무명요광생 계실도피국 자치불태전이라 이 말씀은 저 아미타 부처님의 보늘력을 세우신 본래에 세우신 그 원력 보늘력이라는 것은 본래에 세우신 그 원력 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에 세우신 그 원력은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극락을 원하면은, 극락을 원하면은 누구나 그 나라에 왕생하여서 저절로 불태전의 신심을 내게 되고 왕생 극락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성을 일러드립니다. 오늘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그 우리는 믿음을 내고 우리는 수행을 하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한 믿음을 내고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 에, 제목을 가지고 에, 법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에, 먼저 우리가 부처님의 그 본래의 뜻, 불교의 본래의 뜻또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왜 종교를 믿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에, 들어갈까 합니다 어, 서양의 어느 학자는 에, 종교라는 것은 인간 삶의 목적을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며 결핍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충족과 지혜를 성취하는 데 있다라 즉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종교가 필요할 것이며 결핍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데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근래의 선지식 승인네들께서는 불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은 불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유한한 세계로부터 절대적인 무한한 세계로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대적인 세계, 유한한 세계 거기에서부터 절대적이고 무한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이며 특히 불교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세계, 유한한 세계 그것은 뭐냐 하면 은 어, 흑백의 논리, 시비 이해의 논리, 옳고 그름의 논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진리, 그러한 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어, 유한한 세계 모든 것은 변화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무량수 무량강의 그러한 한량이 없는 부사의 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들을 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부처님의 경전은 에, 현실감이 없는 그런 경전이라고 믿으면은 올바른 불자가 아니라 진실로 올바른 불자라면은 이러이러한 에, 믿음을 가진 불자라고 한다. 장아함경 상응부 경전에 보게 되면은 다섯 가지로서 부처님의 경전은 이러한 경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는 능히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 하여도. 충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이다 그것을 능히 증명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진리이다 두 번째는 내세가 아닌 현세적으로 겪고 도달할 수 있는 인과 응보가 있음을 믿으라. 저 멀리 내세적인 것이 아니고 현세적으로 우리가 겪어나가고 도달할 수 있는 인과의 법칙이 분명한 것임을 믿으라고 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와서 실천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열려있는 진리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 어느 누구나 또 어느 공간에서나 항상 열려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 누구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실천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행하면 부처의 성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라 그것을 믿으라 하고 경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네 번째는 경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최상의 열반인 무상정등과 또는 왕생극락을 하면 은 모두가 성불을 하게 된다 누구는 성불을 하게 되고 누구는 성불을 못하게 되고 안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경지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심치,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믿어 나아가면은 대열반을 성취할 수 있고 또는 왕생극락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면은 이 경전을 의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즉이 경전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경전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평소에 우리 가까이에 두어야 되고 평소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의 가운데 진리, 최상의 진리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진리 그것으로서 해나감을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음을 믿으라고 에, 아함경에 보게 되면 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에, 말씀을 또 토를 달고 논해놓은 여러 경전의 말씀 또 큰스님들의 어, 법문의 말씀 이것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진리예 진리 어, 말씀 중에 말씀, 어, 내가 항상 가까이에 에,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굳건히 믿어서 그와 같이 에,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함경에 보면 누누이 에, 말씀을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서 여러분들은 에,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예, 수행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 수행이냐 사람이 가진 본래의 공적하고 청정한 본성을 덮고 있는 끝없는 본래의 더러움을 갖가지 방법으로 닦아내는 행위이다. 즉, 어, 우리는 이 항상 날마다 닦더라도 방에 먼지는 생기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방뭐 1년에 한번 닦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닦아도 걸레에 매일 때가 나오듯이 우리의 청정한 본성도 있는데 그것을 닦지 않으면은 항상 이 번뇌라는 번뇌라는 이 먼지가 늘 낀다 말이야. 그것을 닦아내는 번뇌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행이다. 수행도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뭐 수행의 가지수는 84,000 가지다 할 정도로 많고 우리는 또이 참선의 공안이 뭐 1700공안이 있다 하지만은도 그것도 다 수행의 방법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듯이 또 우리는 이 수행도 크게 나누면은 이 주력의 수행도 있을 것이고 연불의 수행도 있을 것이고 사경, 사경하는 수행도 있을 것이고 경전을 독송하는 수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행이 있단 말이다 그 가운데에 어, 부처님의 마음과 제일 계합하고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법장비구의 48대원의 원력에 의해서 그 정토에 왕생하게 난데 있어서는 연불의 수행이 제일 쉬운 것이고 누구나가 할수 있는 골고루 할수 있는 수행이 바로 제가 어, 저는 염불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이 염불할 때이 염자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이 염불의 염자는 흘러간 과거의 생각도 아니고 미래의 소망도 아닌 염, 염이란 이 글자의 뜻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본래의 마음이다.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흘러간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의 마음도 아닌 본래의 지금의 마음이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다 그래서 연불은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하고자 하고 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 이 마음을 잘 가지는 데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불 연불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다 지금 현재의 마음을 잘 닦는 것이다 말이다 흘러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말다 지금 이 현재 이 순간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은 염불이라 할 때의 염자는 부처님의 생각을 떠올린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이두 가지의 뜻을 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염불이다 하면 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 가지, 그죠? 열 가지 염불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염불이요 그죠?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하는 것이 염법이요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 청정한 선인내를 염하는 것이 염성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청정한 지계를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 염계요 그 다음에 널리 내가 보시를 하고 해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염시요 그 다음에 왕생정토에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염천이요 그 다음에 예, 그런 예, 염불, 염불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이다 말이다. 거기에다가, 어, 이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 말이야. 마음을 내려놓고 쉬면은 모든 시비, 분별, 이해를 다 놓아버린다 말이야. 에? 그래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염,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 있는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언덕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염안반이다 말다 염안반 염휴식 마음을 내려놓고 다음에 부처님의 언덕을 갚는 생각을 하고 내가 또이 몸은 재행이 무상하다. 이 몸은 생로병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염신이다 말다. 에? 그래서 이 몸은 항상 언젠가는 생로병사하고 또이 몸은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수행에 필요한 우리 몸뚱이 이몸 달고 있을 때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생각. 내가 이몸 달고 있으면 낭떠러지에, 그죠? 앞에 서서 수행을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 돈독한 신심을 내는 것이 염신이다 말다. 그 다음에 염사. 우리가 너, 이 세상은 성주개공하고 이 생각은 생주이멸로 변하고 이 몸뚱이는 생로병사로 변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하고 내가 부처님의 한 부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서 지게를 가지고 청정한 지게를 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을 내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런 절박한 마음 백척 간두에 선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이 염사다 말이다 염사 죽을 사자 그래서 염불이라면 은 염불 염보 염성 염계 염시 염천이다 말이다 그 다음에 육염이다 한다 말이다 그 다음에 심념에서는 염 휴식 염 안반 뭐요 염신 염사 이것을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함을 한번더 강조하니까 이 염불의 염자는 이와 같이 무한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염불이라 할 때에 현재의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명호를 끊어지지 않는 생각으로 부르고 말씀을 독송하는 것을 염불이라 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미래 어떻게 염불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어, 부처님 이래로 여러 조사님, 조사 스님내들이라든지 어? 지금 저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 현재의 염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은 분명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곁에 갈 것이고 끝끝내는 성부를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어, 부처님은 그러면 은왜 우리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고 염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부처님은 내가 왜 항상 에, 일체처 일체시 어? 예, 내가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은 부처님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 에, 상관이 없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살펴 주시며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성불하기 할 때까지 영원히 나를 보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처님이다 라는 것을 어, 알아주신다면 은 그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또, 음? 미래세가 다 하도록 내가 성부를 할 때까지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천입니다. 우리가 염하, 염하는 부천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하신 부천입니다. 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발심을 하고 수기를 얻었듯이 아미타 부처님은 세자제왕 열애 부처님을 만나서 발심을 하게 되고 또 수기를 받게 됩니다. 법장 비구로서 있을 때에, 법장 비구로서 있을 때에 세자제왕 에,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떠한 부처님이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바다 그래서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수기를 받습니다 또 수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지 못했다면 내세에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데에, 그러할 한 때에 그러 때에 내가 미래세에 어떠한 부처님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우문이, 우문이요? 거기에 대답하는 것은 우답이다 말이다 어리석은 물음에 어리석은 답이다 말이다 네가 알아서 할 바다 그래서 인과응보에 자업자득에 자작잡수여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서원을 세우고 어떠한 부처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서원을 세우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 하는 것 부처님이 어떻게 뭐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장 비구가 묻기를 저는 어리석어서 아직은 어떠한 정토를, 어떠한 불국토를 이루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세자제왕 여래이시여 저를 위하여, 어, 저를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정토를, 불국토를 가르쳐 주십시오.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제왕 여래는 어, 이 십만억 불국토를, 그죠? 예, 쭉, 가, 니 보게 합니다. 법장 비구는 이 십만억 불국토를 쭉 보고는 거기에 장, 에,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서, 어, 극락 세계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불을 하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게 되고 또한 제일 수행하기가 쉽, 쉽고 또 에, 정토에 왕생하기가 제일 쉬운 것이 극락 세계다. 우리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 세계라 하듯이 사바 세계라 하듯이 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극락 세계라 그런단 말이다. 아미타경의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는 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서가,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그 전생에 법장비구로 있을 때에 세자제왕 여래에게 수기를 받고 발심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극락정토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48대원에 의해서 어, 사막도가 없는 나라 그죠 사막도가 없는 나라, 범부, 생사, 윤회하지 않는 나라, 지옥이 없는 나라 그러한 정토이기 때문에 깨끗한 국토이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기 원하는 것이다 말다. 우리는 그 극락세, 궁극적으로 그 극락세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극락세계에 에, 그 세계는 새 소리 울음 에, 사막도가 없다 하였으니까 새 소리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하연의 에, 설법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소리 듣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법문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나는 중생은 결국에는 발심을 하고 신심을 내어서 극락정토에서는 나 성불을 하게 된다 성불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 다. 그래서 극락정토에 가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장 비구가 원을 세웠듯이 그러한 서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연부를 해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없단 말이야. 이부처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은 불법의 대해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서 건너간다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서 들어가고 지혜로서 건너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해서 발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에, 거기에 따른 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가운데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아까 제가 이, 초이 서두에 어, 개성을 얽은 무량수경 사구개성의 말씀과 같이 기불본을력 문명요광생 계실 도피국 자치불태전이라 그죠? 에,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본을력에 의하면은 의해서 그죠? 본을력에 의해서 왕생을 하고자 한다면은 모두가 다저 도피국이라 저 안양국 극락세계에 가서 날 것이고 거기에 나는 중생은 불태전의 신심,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학고부동한 신심을 내게 된다. 그 신심에 의해서 성부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원력은 어떠한 것이냐. 그죠? 아미타불의 본원 가운데는 그 보는 가운데는 남녀, 노소, 선인, 악인, 그죠? 그러한 차별이 없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남녀, 노소, 계급의 높고 낮음, 사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 마음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차별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의 믿음에, 믿음만 강조할 뿐이다 그러면 은 아미타불의 그 본원력을 믿는 데는 어떠한 선이 그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는 데는 어떠한 선, 선행이 필요한가 말이야 어떠한 선행이 선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선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은염불보다더 훌륭한 선행은 없기 때문이다 말이야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염불의 선행보다도 더 월등한 선행이 없고 염불보다도더 수성한 선행이 없고 더염불보다도더 뛰어난 선행이 없기 때문에 그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는 어떠한 선행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오로지 연불의 선행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악도 두렵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악도 두렵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방해할 만큼 더큰 악은 없기 때문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방해할 만큼, 어할 정도의 그러한 악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 결론적으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여서 항상 염불을 현재심을 가지고 현재 이 마음을 가지고 염불을 놓치지 아니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원력에 원력에 개합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개합하는 것이다. 그런 염불을 하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보살님의 명호를 염하게 되면은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무량수경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는 만 가지의 덕, 만 덕이 돌아오고 모든 선법을 섭취한다. 그 명호를 염불하면은. 만선, 만가지선, 만선과 만덕이 다 나에게로 다가온다 응? 그 가운데는 급속 원만의 성취가 담겨있는 세상의 만사가 다이 나무아미타불의 여섯자에 나온다 라고 이 신란대사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또 제불 보살님의 명호 모든 부처님의 명호 모든 보살님의 명호를 염하게 되면 은만득이 돌아오고 모든 선법을 섭취한다. 그 명호를 염불하면 은 만선 만득이다 나에게로 오고 원만이 급속히 원만의 성취가 담겨있는 세상의 만사가 다이 여섯자 나무 아미타불 즉 부처님의 명호에, 부처, 보살님의 명호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연불의 공덕이 그와 같이 어, 아미타 부처님이라 해서 현세에는 필요치 아니하고 내세, 뭐 죽은 뒤에 사후에만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급속 원만의 성취, 급속 원만의 성취가 담겨 있고 세상의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이 여섯 자가에 다 이루어진다. 나무암, 나무아미, 그죠? 나무암이 탑불이 여섯 자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듯이 지장보살님이다, 뭐 간선보살님이다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항상 늘 염하는 에, 보살님, 부처님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느 곳, 어느 장소라도 어, 참 개치 아니하고. 어 염하시면은 놓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이 진정한 염불의 수행이요 염불의 공덕이다 말씀드립니다. 자염 염불이라는 것은 내가 염불 하겠다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염불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한 것이냐? 그것은 여래의 오랜 부처님의 오랜 본원력이 내가 깨닫지 못한 오랜 세월 전부터 나에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감응하고, 내가, 어, 깨달았을 뿐이다. 깨달았을 뿐이다. 내가 지금 신심을 내고 발심을 내고 원력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부처님이 본 원력에 의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에게 그것을 힘을 실어주고, 뒤에서 힘을 밀어주고, 내가, 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 영을 떠밀어 줬는데도 그것을 여태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흥, 에, 감흥이 안 됐는데 에? 응답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믿고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본원력의 힘이 부처님의 그 힘이 지금 매사 내가 깨달아 가지고 감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 원력을 세우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말이그 그것이 부처님의 본원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다 말다 이 <웃음> 그렇게 하면은 염불을 하면서 어르, 우리는 어떤 복을 닦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복 좋아하죠 그죠 <웃음> 어떤 복을 닦아야 되느냐 세 가지 복을 발보리심을 하는 복을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가 믿음을 복을 닦아야 된다 대성경전을 독송하면서 남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권장하는 복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염불의 수행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을 기에 우리가 개합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법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수행의 최상의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는 정토에 왕성하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불에 이르는 방법이다 염불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리면서 부처님 무량수경의 사구계송을한번더 염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불 번을 <웃음> 열무명요왕생 계실도피고 자치불태전이라나 모.